안녕하세요. 부동산 해설남입니다. 용산 집값 나홀로 상승, 서초구 앞질렀다. 강남구 이어 10년 만에 2위로.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아니고요. 2008년도에 나온 기사입니다. 2008년도 기사를 왜 얘기하느냐 라고 하면 이때 이제 용산 마스터 플랜과 국제 업무 지구가 발표가 되고 이렇게 용산의 집값이 상승을 한 것이죠. 이때 강남구는 좀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좀 믿어지지 시 않으시죠? 기사를 좀더 읽어봅시다. 강남권 집값이 여전히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어 용산이 향후 강남구까지 추월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대단하죠? 용산구는 서초구에 비해 286만원 낮았으나 지난 1년 동안 용산구는 110만원 오르고 서초구는 193만원 떨어지면서 서초구가 떨어졌습니다. 역전됐다. 앞서 4월에는 송파구가 2,504만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6만원 하락해 같은 기간 52만원 오른 용산구에 추월당했다. 이게 2008년도에 이제 국제적인 어, 교육 금융의 문제로 인해서 리먼 사태 이후로 일어난 일이고요. 집값이 많이 오른 후에 경제적인 이제 타격이 큰 것이 오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부터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감이 오시나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떨어질 조건은 현재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주식에서 아무리 호재가 많아도 가장 많이 오른 것이 가장 큰 악재이듯이 집값을 많이 오르게 되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뭐 조정이 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2년, 3년 후에 파는 경우보다 5년 이상, 뭐 10년 정도는 보유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지역과 아파트를 선택하셔야 몇년 후가 될지 모르는 하락장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은 어디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두 가지 중 하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 계획이 많고 거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발 계획이 나올 수 있는 지역 또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아파트 공급이 한정적인 지역입니다. 2008년도도 용산처럼 거대한 개발 계획이 계속 쏟아지면 시장이 아무리 하락을 해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풍부하면 하락창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007년도 용산의 모습보다 지금의 용산이 더큰 개발 계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상 최대 유동성으로 개발 계획이 강력한 곳은 다른 것과 이제 차별화를 분명히 시작을 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의 용산의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인지를 우리가 좀 그래, 프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게 2016년도와 2019년도의 아파트 가격 순인데 제가 2021년도 <웃음> 건좀못 찾겠네요. 뭐 어쨌든 비슷할 겁니다. 강남은 뭐 여전히 1위죠. 뭐 2016년도에도 1위였고, 2019년도에도 1위였고, 예, 지금도 1위일 겁니다. 아, 용산은 없었습니까 용산은, 예, 서초구와 송파구 다음에 이제 용산구죠. 2008년도에, 아까 제가 이제 기사로 말씀드리는 거는, 용산이 이제 서, 송파구와 서초구를 이렇게 앞질러가지고, 예, 여기가 지금 2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2016년도, 2019년도에는, 이렇게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용산 마스터 플랜이 2007년도와 같이 이제 발표가 되면 1년 후에는 그러니까 어, 2021년도에 용산 마스터 플랜이 이제 발표가 되고 2022년도에는 용산구가 송파구와 서초구를 앞질러서 2위를 한다고 라 우리가 예측을 좀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용산 가족공원도 없었고요. 단지 이제 용산 마스터 플랜만 발표를 했었습니다. 발표만 했는데 요 마스터 플랜만 발표를 했는데 단박에 그냥 2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현재 뉴스를 좀 보시면 정비 사업의 오세훈 효과까지 또다시 힘 받는 용산 아파트 시장 기자들도 이제 아는 거죠. 지난주 이제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서울시에서 상승률을 1위를 했다. 조금 이게 뭐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저는 이제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지금 뭐 용산 정비창, 용산 전자상가 연계 개발감이 이제 기대감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이제 오른 후에 그다음에 이제 용산구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뒤따라 올라가는 형국이었는데 이제는 용산구만 상승률 1위를 이제 기록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오세훈 시장이 이제 11월에 나올 예정인 용산정비창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마스터플랜에 용산전자상가를 이제 연계해서 개발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용산정비창 개발을 위한 이제 가이드라인인 마스터플랜에 용산전자상가를 연계해서 이제 개발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이 주소를 그 기사를 좀 보면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에 남아 있는 마지막, 마지막 대규모 개발 가능지이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수 차례 지금 수 차례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11월께 올해 11월입니다. 용산정비창 개발 가이드라인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올 텐데 국제업무지구 특성에 맞게 주거와 업무 기능이 적절히 대합된 비율로 개발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요거는 이제 주거 만세든 이안 느꼈다는 얘기와 같죠. 예, 또, 이제, 어, 서울시에서, 이제, 이게, 고, 국제현상 공모를, 이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저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국제현상 공모를, 2007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시 기간이 걸렸냐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공모를 하고, 한 6군데의 공모를 받아서, 얘를 심사를 하고, 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걸 이제, 생략한다라는 것은 개발 계획을 이제 계속 단축시켜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랑 이제 똑같습니다. 행정비용 줄이고 시간 단축해 곧바로 가이드라인을 이제 내놓기로 한 거고요. 여기 뭐 국토부랑 이제 의견차가 있다. 갈등 예고다. 이렇게 계속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용산은 올해 11월에 이제 마스터 플랫 발표 할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오세 시장이 뭐 분명히 이제 11월에 발표한다라고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기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발표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공모를 하려고 했었던 것을 이제 생략을 하고 1년 반 정도가 이제 계획이야. 오히려 앞당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하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안 들어가면 언제 들어갑니까? 지금 안 들어가면요. 11월 달 이후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017년도에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된 다음에, 2008년도, 2008년도에, 아, 송파구와 서초구를 앞질렀다라고 지금, 그 우리가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발표한 다음에 1년 후에는 송파구, 서초구는 앞질른다라고 우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실 분들은, 빨리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뭐 지금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얼마나 개발 계획이 어 크게 어 집값을 좌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시고 또 제가 1년 후에 뭐 영상을 한번 다시 돌려서 한번 찍어 볼 테니까 그때 한번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